이 유튜브에 속마음? 똑같은 거 계속 찍으면 음, 재미 없어요. 위험한 거 싫어요. 무섭단 말이에요. 깜짝 카메라 하지 마. 놀랬잖아요.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?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가이드.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확인하세요. 엄마랑 유튜브 찍는 건 정말 재밌어요. 완전 재밌어요. 너도 그렇지? 응. 응. 정말? 응. 아이들의 인권은 스킵하지 말아주세요.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를 만듭니다. 세이브 더 칠드런